지금부터 UTQ-CBT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보기의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시는 경우에는요. 글자 크기를 변경하여서 본인이 크게 확대하여 보실 수가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시간은 객관식일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에 표시가 되며 작업형일 경우에는 제목 표시줄로 이동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초과 시에는 답안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60분 이내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시고 답안 전송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실기 작업형일 경우에는 화면이 중간으로 딱 나뉘어서 다른 작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 그리고 8번, 9번, 10번만 객관식 문항이고요. 3번부터 작업형 문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8번부터 25번까지는 한글 관련 문항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풀고 있는 문제의 번호가 왼쪽 상단에 표시되고 있으며 중간에는 답안을 풀기 위한 힌트라든가 미리보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인 경우에는 하단에 문항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번호를 선택하시면 색상이 바뀌어서 답안을 선택한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선택하시고 답안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창이 뜹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하단에 동그라미 문제 번호를 보시게 되면 작성이 완료된 문제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으며 현재 작업 중인 문항은 노란색으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풀지 않은 문항들은 회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각 문제들은 이전과 다음 버튼으로 이동을 한 단계씩 하실 수도 있으며 번호를 직접 선택하셔서 해당 번호를 먼저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답을 바꾸고 싶으실 때는 해당하는 문제의 번호를 선택하시고 다시 가셔서 올바른 번호를 선택하시고 답안 저장을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선택한 번호가 답안으로 변경되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시험 종료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취소를 눌러서 해당 번호를 다시 선택하고 문제를 계속 풀수 있게 되었습니다 25번 문제에서는 항상 맨 마지막에 답안 저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답안 전송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한글 프로그램을 종료하시고 열려져 있는 모든 대화상자 창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답안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안 전송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아직도 풀지 않은 문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대화상자가 떠서 아니오를 누르시고 x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더블클릭하셔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푸시고 나신 다음에 다시 답안 전송을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시험 화면을 닫습니다 라고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완벽하게 시험을 종료하신 것입니다.